아, 잠깐만. 잠깐만. 다 테리 좋은 건 개인 취향에 맡기시면 됩니다 뭐가 더 좋고 그런 건 없어요 <웃음> 자기한테 맞는 거 들면 돼요? 저아 깜짝이야 니코네요 아 여러분 2부시 있으면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 갔어야 되는데 어? <웃음> <웃음> 아? 아니 그러세요 아 진짜 평화 파밍 하자고 왜 그러는데 나 7연패, 8연패 하고 있는 사람이야. 왜 그러냐. 너 마들 여기 박아버릴까? 아, 전판 진짜 지면 안 되는 판인데, 거의. 전판은, 인간적으로. 일단 속박 조심합시다. 아. 저 띠꺼운 자식. 꼭 챔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아잘 봤는데 아싸 속도 안 맞았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약간 각을 어거지로 만든 거라 그럼 반동은 있을 수밖에 없어. 근데 이 각을 안 만들면은 정글 동선낭비가 되던가 아니면은 내가 포타 배끼어서 오지게 처맞던가 둘중 하나였어. CS 먹을 때마다 처맞는 구도가 나오든가 아니면 우리 정글이 와가지고 동선낭비를 하든가. 근데 이게 정글이 이 빨간색 쪽을 들고 오잖아요, 지배를. 거기 있는 사냥꾼이, 사냥꾼 종류가 정말, 그, 킬관 뉴어가 의미가 있거든요? 어, 신발 사왔네? 아, 얘 신발 사오지, 맞아. 린신 갑시다. 에이니 이코니까. 아트가 뒤에서 오네? 아트. 와, 저 와드가. 한건 하네 일부러 까부는 거거든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아트 지금 지금 일부러 없는 척 하는 거야 저거 무빙 하는 게 들어오라고 일부러 거리 주는 거고 뭐. 맞죠. 아 괴물인가? 저화 없어서 아걔뺄걸 그랬나? 괴물인가? 아 이거 씨. 아 근데 아트 웜컴 될줄 알았는데. 아안 됐어. 저없어 가지고. 아싸. 아, 이거 라이 다 버렸죠? 그죠. 안될줄알잖아 와이하하. 터지는 거 어때? 유돈노와라이 So <laughs> I'm talking that points on uh, to my audience s e a i u o toma de n s <laughs> Oh, it's so cabal, it's a o o d s h o 굿어굿아 이게 모두 다 리코한테 거긴 했는데 이게 아니면 못 잡을 것 같아서 난장판을 펼치자고 라이브 각이죠 탁방 먼저 빠졌고 찾을 찾을. <웃음> 찾을 찾을. <웃음> 어 뭐야 이거 <웃음> 아 채팅창 보다 못봤어 <웃음> 아 여기서 귀여워 분명 시야에 보였을 텐데 그래도 나이스 <웃음> 왜 와드 여기 왜 밟는 거야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 걸까 톡박 빠졌죠 톡톡을 쓰겠죠 정말 빠짐 빠짐 빼지만 빠터면서 죽는 거 레전드 아, 여러분, 피었네. 아, 좀 와줘. Oh shit! h oh yeah! Game, i s n of g e 이런 와 기생충이 제일 하실 이거 아이 쩔쩔쩔어와 열어와, 아, 건럼더블유 보면서 합시다. 화이팅, 화이팅, 오, 리팅, 잘한다잘한다 우리 팁! 하이팅 봉준호? 봉준호씨 뭔가 했네 아, 아 진짜 개웃기네 <웃음> 아저기생충몇대 기생충 치면 죽는데 저거 진짜. 응. 터져버렸지. 공 잘못 써버렸지. 들어가시고요. 어 나눠야 될것 같은데. 봉준혜 죽여 포탑을 <웃음> <웃음> 파괴했습니다 아나 진짜 얘 어떡하면 좋니? 아쟤 진짜 아우 아 씨, 이거 약간 아 이거 하면 안되는거 거든 이건 진짜 하면 안되는건데 아 감정적으로 게임했다 감정적으로 게임했다 진짜 봉준호 죽여~ <웃음> 아니, 근데 궁이 있는데 왜 먼저 큐를 던진 거야? <웃음> 봉준호 죽여~ <웃음> 나이트~ 저거 너무 열 받아서 일부러 한 거거든. 그러면 안 돼. 되... 아, 근데 이런 식으로 게임하면 연패해. 진짜 이런 식으로 게임하면 연패해요. 아! 아, 군이 다이버시 이 숨어. 다어다시탄다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팀 게임. 아 연패 끝났다 그래도 뭐야 딜 왜이래 그냥 박아야지 딜러면 잡아 봉준어 네이스 아 진짜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쉬운 게임 쉬운 게임을 이렇게 쉬운 게임을 봉준호 죽여! 봉준호 죽여!